자이 시간 예수님의 감남산 종말 설교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때의 비유들을 어, 모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 했는지 그걸 또 우리가 어, 제가 저도 지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어,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좀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 그에 보면 이스라엘 보면 사해라는 그 바다 바다 같은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해 맨, 맨 위쪽 끝에서 지중해 방향 쪽으로 한 24km 지점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좀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 있는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 어, 북쪽 위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벳세다뭐 고라신, 가브나움 이 주변에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 사회와 갈,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하면 좀더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 의 어, 예수님께서 갈람삼 설거를 하신 곳이 바로 어이그 일명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해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 감람산이라고 해서 쪽그 나무들나 숲이 이렇게 우거진 데 그곳이 바로 이제 감람산이고 예루살렘보다는 약 90m 높이가 더 높은 곳에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경을 전체를 한 눈에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진을 전체 사진을 찍는 것은 항상 이 감람산 감람산 위에서 찍어야한 번에 전체 사진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람산 감람산 정산에 이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의 한 15만 개의 무덤들이 어, 이렇게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이렇게 눈으로 한 눈으로 다볼수 있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까닭에 옛부터 이곳에서 감람산 무덤을 어,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람산 종이 어, 강아 종말 설교에서는 이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 4장 1절과 51절,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 13장 1절에서 37절, 누가복음 21장에서 5절에서 3 8절에이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일 감람산 강화는 고난 주간의 셋째 날인 하일 후반기에 있었는데 마치 어, 구약의 그 신명기 31장과 32장에서 어,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향한 교, 고별의 고별 설교와 같은 어 내용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어 여수 여수와서가 여수아가그 23장 24장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어 마치 마, 주기를 마친 여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다.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땅의 완전한 정복을 명령하고 오직 여우만을 청종하도록 그 행한 고별설교와도 같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신 예수께서 장차 닥칠 일에 대해 미리 예고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감량산 강화는 물론 일차적으로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 성천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부재시에 닥쳐 상황에 대해 당시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에게도 주어진 것인 거죠 성경의 예언들은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의 전후와 시기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자들이 다중적 관점을 가지고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한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며 동시에 미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사건들 혹은 궁극적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성경의 예언은 예언을 듣고 있는 1차 대상자들에게 들그 다음에 2차 대상자들이 다가올 미래 사람들 모두에게 구속,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묘사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궁극적인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제시된 것을 바로 이 예언의 목적의 복합성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단들은 성경적 종말론을 왜곡하든지 혹은 지나치게 강조하든지 아니면 아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향은 19세기 초부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06년에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생애 연구사라는 책을 펴내며 종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수발처는 예수님의 재림이 철저하게 연계된다는 그 주장을 어, 그 철저도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이는 니출이 어, 니출이라는 리츄리, 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대부분의 종말론적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적인 윤리적 세계로 이해하며 종말론은 천국론에 아무런 시간적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견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의 관점에서 예언들에 관한 가나의 연구한 바이스의 미래 종말론에 편성한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도래를 희망하였으나 모두 착각이었고 결과적으로 파루시아는 계속적으로 연기 혹은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의 종말론자들이나 미래 종말론자들의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적으로 무기한 지연되고 연기되었다는 주장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거죠. 다음으로 그 실현된 종말론은 어, 영국의 신학학자인 다드가 <웃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안에서 실현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안에서 실현되었고 예수님의 종말론적 가르침들이 현 시대의 독자들에게 실제적 의미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어, 그 다음에 신화적, 신화적 종말론자는 아, 같은 시대의 신학자인 볼트만은 신학적 종말론에서 예수님의 미래적 종말론이 신화적인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기대에 부, 불과하며 예수님께서 말한 종말론적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실들이 초점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즉 구원을 향한 개인적인 결정적인 의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종말에 대한 이론들은 다양한 종말로는 탄생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고 논쟁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려는 본래의 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종말에 대한 견해가 주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져왔고 주림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하며 결국 재림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 종말론적인 그 사상들이 어, 탄생되고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온전히 알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 그이 지금의 학자들 신학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자 오늘의 해야 돼 어는 마지막 때의 비유들을 어,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그 예수님께서 그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 그이루어지죠 기원후 70년 어 7월 하순에 유대인 달력으로 아브월 그 8일에 6월절 직전부터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노마 황제 베스파시누 아드누스의 아들 티투스는 다음날 새벽 성전을 공격할 것을 전 군대에 명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인 아부월 9일은 약 650년 전그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바로 그날과 동일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가군은 총 6만 명과 현지 지원군을 구성된 네개의 군단은 무너져가고 있는 이도시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 너머에는 50만 명에 가까운 굶주린 유대인들이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광신적인 종교적인 열심당원이고 일부는 비적들이지만 대부분은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를 웃돌았는데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가두는 바람에 유다 바깥의 치중해와 근동 도처에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자들로 인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사람이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노마군의 포위 속에 갇힌 넉달 동안 이미 거의 절반의 사람이 굶어 죽었고 죽은 사람의 시체는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여기에 요세푸스에서 의하면 그렇게 던져진 시체가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티투스는 돕는 사람들 중에 갈리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유대인 장군 요세푸스가 있었는데 그는 티투스의 통용 역할을 하며 이 전쟁의 모든 일을 기록한 유대 전쟁사를 남긴 사람이 됩니다. 요세프스는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할 당시에 바빌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유대인들에게 노마에게 저항하지 말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반란군들은 도망, 도망자들 철저하게 감시하며 탈주하려는 어, 낌생만 보호도 즉시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탈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디투스는 그들이 원하는 곳에 살도록 허가하였습니다. 탈주자들은 전 재산을 팔거나 값진 보물을 활값에 팔고 금화로 바꾸어 그것을 입으로 삼켜서 로마군에게 도망친 다음 용변을 보고 나서 거기서 찾아낸 금화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로마군에 그 지원군으로 온 시리아군의 용, 이 용변을 본후 배선물에서 금화를 찾는 장면을 발견하고 그, 그래서 이 지원군과 일부 로마군이 포로를 잡혀 보호되고 있던 탈주자들을 배를 갈라서 그 말을 찾는 바람에 하룻밤에 2천 명이 사육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티투스는 노마의 명예를 실추시킨 범죄자들을 처벌하려고 하였지만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AD 70년경에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또 어, 또 하나의 비유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마태복 음 24장 4절과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에도 어, 이런 많은 종교다원 주의 그러니까 카톨릭 교황을 위시로 해서 하나의 종교로 어, 만들어가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미혹으로 주 어, 사랑이라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나무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으라 이 무화과나무는 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이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인자의 맘도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매력에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어, 그 홍수가 나기 전까지 어,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어, 그래서 다 물에 수장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또 40절과 41절에 어, 성도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두 여자가 메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휴거의 사건들도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 또한 어, 충성된, 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자가 누구냐고 했대.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하고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니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갈리라라고. 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의 그세 가지 비유를 어,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천의 비유입니다 25장 1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1절에 그때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의미하며 그때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 신랑 집에서 치를 혼인잔치의 때로 비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제는 신랑이 더디온가 같이 재림의 때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 마땅히 예배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행동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여 재림이 더디올지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 뭐자거나 아니면 유일을 즐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당신 아, 하신 비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그 뜻을 풀어서 직접 설명해 주신 것은 두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시뿌리는 비유와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비유들을 해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모범적인 해석에 비추어 다른 것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나가 아 사람들로서는 이두 비유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든 비유에 나오는 설명들에 관해 누구나 잘 알고 직접 시행하고 있는 풍습이라 구체적으로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그 까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그두 비유를 해석한 것에 따르면 마지막 때와 천국을 소원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에 관해서만 말씀하셨지 주제 외의 부분은 일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선행을 강조하거나 비유에 따라 아, 뷰에 나타나 있는 다른 세밀한 표현을 두고 부차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어, 유대인의 간섭으로는 등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불을 켜지 못하는 자는 도적이나 불청객 취급을 받았지 기름을 나눠준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나눠주기를 거절하는 것이 비난받을 행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고 예수님 또한 그런 부분까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치밀하게 예비하는 습관이나 품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 때 본인이 주님과 어떻게 교제했으며 얼마나 주의 자녀답게 살았느냐에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을 유치해 보기로 하면 신랑의 친구로 초대받은 자라면 신부집에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신랑의 성격이 혹시 더디 올수 있는지 아니면 신부집이 집안이 넓어 예식이 오래 걸릴 수 있다든지 날씨가 나빠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든지 더디 올수 있는 가능성은 쉽게 추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랑과의 교제가 평소 그만큼 없었다는 뜻이기도 한, 한 것입니다. 아, 무엇보다 심판은 불시에 닥칩니다 그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자신의 신앙 상태와 신자로서의 자세를 타인에게 꾸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본인의 일대일의 문제지 아버지가 믿었다고 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 기름의 피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것이 바로 그,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가르치는 성경이나 복음의 일꾼에게 가서 그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을 통해 각자가 개별적으로 회심을 하는 것이고 그것 그것만이 기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라 하는 그부이사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12절에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에 쓰인 알다는 원어의 뜻인 단순한 지적이 지, 지적인 알미 아니라 교제와 경험을 통해 아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이고 혼인 당일 날 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신랑과 신실하고 계속된 교제를 통해 일대일의 진정한 사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주제는 2 4장 42절과 25장 13절에 주님이 결론지었듯이 항상 깨어있을 때 더디어올 수 있으니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락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고 신자라면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사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비유의 핵심은 공동체의 일원인 덜러리들과 신랑과의 관계인 거죠. 근데왜덜러리들도 순수한 처녀여야 하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다들 처녀도 처녀였고 그러나 천녀 같은 어, 순결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슬기로워야 한다고 주님은 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어, 동시에 뱀처럼 지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은 표면상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열천들 중에 미련한 다섯은 예정 속에 미련해, 미련해진 것이 아니고 이들이 미련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된 결과는 운명이 아닙니다. 숙명론도 아니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강보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다섯은 자기 의지로 게으르고 나태하여 미련해졌고, 그래서 등만 챙겼을 뿐등 기름을 미리 챙기지 않았으며 뒤늦게야 기름을 사서 채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은 램프에서 그등 램프는 여기서 주니에 맞이할 사람들의 구원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시켜서 합니다. 기름을 말할 나위 없이 바로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는 부, 성령을 상징합니다. 슬기론 다섯 처녀들이 미련했던 다섯은 다들 등잔을 준비해 놓고 있었지만 그날 별도의 기름 그릇을 생기지 않을 경우 그 등불 심지는 타다가 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비록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재림에 대비하느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채우심,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채우심은 첫째는 슬기로움과 미련함이라는 정반대 상황을 가름하는 잣대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슬기로운 천여들과 미련한 천여들을 구분하려 내시지 않았습니다. 열의 절반은 아닐 나태함 탓에 스스로 미련을졌고 마땅히 할 것을 안 하고 있었고 등잔에 절대 필수적인 기름 준비를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중 다수의 자화상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신랑이 왔다는 급보에 급당황하여 허등주중 남의 기름을 넘보는가 하면 별 도리 없이 결국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작 치명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체험에 별 관심이 없이 지내다가 주님의 재림 때 각자 자신의 피를 보게 될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둘째로는 궁극적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미련한 다섯은 뒤늦게나마 성령 체험을 사고자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공동체 바깥에서 나름 성령을 채워 헐레버트 돌아왔지만 신랑의 냉엄한 음성은 난 너희들을 모른다는 단만 듣고 외면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깥 어둠과 영원한 저주의 뼈저리 한가 자체를 원망하며 이를 가는 쓰라림만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기름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그것이 기름은 성령이 충만한 자와 아닌 자와의 구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십오장 마태복음 이5장 십사절과 십팔절에 그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고에 갈때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 여기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차여 똑같이 두 달란트를 남겼을때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들은 받,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고 어, 다섯 달란트는 남겼다는 거고 나머지 한 달란트는 땅에 그것을 어,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또 19절과 23절에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주인이 돌아온 후에 어, 칭찬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도 그와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과 28절에 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 주님, 어, 주인이 오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 이렇게 대답하죠. 악하고 괴로운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한그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어, 얘기하죠. 여기서 이 달란트가 어, 지금 현재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달란트한 10억 정도의 금액이 한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의 그 마음이 아마 두려움 그것을 다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그 분들이 성도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어, 주인이 너무했다 너무 심했다 그 두려움을 그거마저도 한달란트마저 잊어버리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 그런 내용의 비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29절과 30절에 어, 무육한 정을 바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의 슬프우리라 이를 갈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는 어 자신의 일, 일보다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기지만 이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뭐 물론 저렇게 태평하게 누워있거나 어뭐 하지 않았지만 어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 자신의 이 그러니까 자신의 일만을 추구하고 주인의 일을 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어, 달란트를 벌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 주인의 것은 숨겨두고 자신의 일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해서 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각자가 맡은 부여된 사명을 충성되게 어,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비유가죠. 그래서 마지막 그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서 양과 염소는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최후에 있는 심판인 거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양과 분류의 사람들을 그다음 왼쪽에는 염소의 분류의 사람들로 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전 인류는 딱두 종류의 인류로 구분되는 것이죠. 하나는 양분류, 하나는 염소 분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의 최종적인 판결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염소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기준이 뭐냐? 그래서 최근에 신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양과 염소의 비율은 핵심은 갈래냄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낮에 양과 염소를 서로 한대 섞어서 같이 풀로 먹이지만, 그러니까 양세 마리에 염소 한 마리를 같이 섞어서. 한 마리, 세 마리당 염소 한 마리에 섞어서 어, 그 양을 이제 풀을 먹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하는데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양이고 염소인지를 판단한 것은 심판주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에서 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가려는 것과 똑같이 양과 염소도 최종적으로 이 심판주가 갈라내는데 그 갈라내는 기준을, 어, 지그, 기준을 지금 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위에 알수 없다 마지막 때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그것이 이 교, 교훈의 핵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양과 염소는 어, 차이는 어, 염색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60개, 74개.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공동체성에서 보면 양은 천성이 온순하고 무리 지어서 다니고요. 염소는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인 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행진 패턴도 어이 양은 목자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이 염소는 목자의 앞서서 가서 이렇게 막돌교댁처럼그 앞서서 막 자기가 해 나가는 거죠. 앞서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후의 적응도 보면 양은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강하고 염소는 더위에 강하고 추위에 약하고 서로 기온이 기 기후 적응에 완전히 상반되고 먹이도 땅에서 양은 땅에서 자라는 풀을 먹지만 염소는 나뭇잎 등을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먹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화가 날 때도 행동을 보면 화나면 엉덩이를 정면으로 들이밀지만 염소는 화나면 머리를 들이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도 막 들이받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경 속에 이렇게 기름진 꼬리가 12kg짜리의 꼬리 무게만 12kg짜리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과 염소의 특징에서 이광야 골짜기에 그 많은 동물들의 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염소 뼈들이 어, 양들의 뼈보다 몇 배가 많다고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보면 아까 말했듯이 난 양은 떼지어서 무리 중에 떼지어서 다니지만 목자를 따라 다니지만 염소는 혼자 독자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 많은 뼈들이 발견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 무리로 칭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되었을때 영접하였고 나한테 너희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니까 어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우리는 주님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주님이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왼쪽에 있는 염소 무리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한 하니까 염소 무리들이 어 뭐라고 하냐면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본 적도 없는데 어 똑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어 분명히 어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들이 결국 뭐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영벌에 처졌고 양물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자고 하는 중요한 뉴스는 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어, 그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갈라낼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여기 왜와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른편인 자들도 모르고 왼편인 자들도 내, 내가 왜 염소에 속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고 있는 이유가 어, 다 틀립니다 약물에 있던 사람들은 왜 모르겠냐면 자신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오른쪽에 약물에 속한 사람들은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이 자신의 의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그냥 생활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유를 행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 형제 중에 지옥힌 작은 자여 그러니까 어, 양이 이 뷰를 보고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누가 구걸하고 있으면 그게다가 동전을 주는 거 그런 선행을 베푸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뭐 어, 내가 그런 걸로 어, 얘기한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착각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 아무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내 형제 중에 지옥힌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내 형제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관계에서 간에서 가족 관계에서 내 형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땅에서 굉장히 작은 자들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작은 자들이고 어, 그 으롭고 어떤 사람을 도왔을 때 내가 태가 나는 것이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한테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푼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양무리 사람들이 한 이인 것이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무리에 있던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했던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자신의 의였고 자신의 의로 사역도 하고 자신의 의로 선행도 베풀고 어, 그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민, 이것은 모든 이 모든 민족에 대한 것이고 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이것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의로 했기, 했었기 때문에 지히 작은 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교만한 자들은 작은 자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계시는 이 땅에서 베푸시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동참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엔 영볼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어, 양 개인적인 사람과 양인 사람과 개인적으로 염소인 사람을 최후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양의 나라가 있고 염소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오바테서의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있는데 에서의 후손을 실제적인 에돔의 나라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에서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 불신자와 배신자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신약에서 염소 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가 구본되어 적어 있다. 그래서 오바댜아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라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에 가면 시온산에 해당하는 게서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에 렘 들어갈 백성들인 거죠. 이기는 자들, 믿는 자녀들 그리고 에서의 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성 바벨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죠. 그래서 게시록에서 구호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성 예를사람에 들어갈 사람들이 에서의 산큰성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태봉에서 양과 염소 비유해서 양의 무리가 바로 시온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에서의 산에 해당되는 게 염소의 무리가 해당되는 것이라고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는 시온산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염소의 무리는 에서의 산큰성 바벨론에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4절에 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이신 것이나 나원에 대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개가 치신 것을 보고 공량하지 않하야이까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곤대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양의 나라가 있고 염소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 북한의 형제들로 봤을 때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간에서 보면 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나의 형제요 자매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태복 마가복음 3장 31절에 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어머니라.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에 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어 나의 형제요 어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뭐뭐 뭐 노숙자나 술 먹고 소란 피우는 자, 뭐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고 그 다음에 고난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형제라 형제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중동이나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가 2017년에 전 세계 그리스토인이 11.5명당 한명이 차별, 폭력, 압박 등의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16년에서 17년까지 그 지구상의 76억 명중 오픈도어 박해 점수 41점 이상의 60개 박해 국가에 51억 명이 살고 있는데 이중약 16%인 8억 명의 그리스토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특히 여기 8억 명 중에 27%인 그약 1,500만 명은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아시아에 그 거의 50%가 넘어가는 그박해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1억 1, 331만 명이 그다음 아프리카에 38% 그8 1 1 4만 명이 박해를 받고 있고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에서 이렇게 아 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 기독교 박해 지도를 보면 가장 그 박해 순위 1위 국가가 여전히 북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다 대부분이 이시위권에다 들어 있는 순이고 특히 여기 이제 13위에 보면 몰디브에 거의 몰디브도 거의 엄청난 그 박해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어,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탈북민 99.6%가 북한 종교 활동 자유롭게 할수 없다. 종교 활동 자유롭게 할수 없다. 그래서 거의 뭐그 그래프가 거의 바닥을 긋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평양 이외의 지역에 합법적을 가정 예배 처소가 있느냐 할때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 북한에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11805명 중에 11762명이 어 99.6%가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없다라고 응답했고 그다음에 그 평양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 예배 처소가 있냐 했을 때어 98.7%가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이따 공답한 155명도 어, 가정 예배 처소가 있다는 소식만 인식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 목격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어, 조사를 하는 거 보면 어, 노동 단련형, 그러니까 가장 그 뭐죠 처벌이 약한 노동 단련형은 전체의 한 2.8% 그다음에 그 한국의 교도소 같은 교화소형은 11.3%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가장 악하다는 그곳에 50% 이상의 그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 자 북한 지하교회에서 어, 이 최근에 나와 있던 그 내용입니다. 어, 북한 지하성도의 존재가 북한 보위부 생활총아 그 교육현장에서 밝혀졌는데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그 최근에 한국에 도착한 한 탈북자가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보위부가 진행하는 생활총회에 참가했는데 북한의 많은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이름과 장로, 집사, 집분까지 써가며 설명해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증언하면서 기독교로 믿는 것은 간첩죄에 해당하며 국가 반역죄 속해 중국으로 월강해도 절대로 성교나 교회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받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다음에 최근에 그한 탈북자 모자가 어, 굶어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탈북자 모자가 아사한 사건을 두고 CNN과 뉴욕타임스가 비난하는, 비판하는 난하는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 탈북자가 아사 사건을 8월 12일에 어, 서울관악경찰서의 발표로 세간에 알려졌는데 이날과 이튿날 국내 언론들의 관심은 한일갈 간의 갈등과 청와대의 대응 여야 간 갈등을 보도하면서 이것을 아예 묻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 탈북자에 대해서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왔는데 진짜 개죽음 당하게 받게 되지 않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굶어 죽느라 대한민국에 와서 굶어 죽구나 정말 어렵게 목숨걸고 왔는데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것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통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런 형태의 탈북자에 대해서 이런 핍박 아니 핍박을 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전체코 주재 그 대사인데요. 그 김태산이라는 그 지금 이제 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델리에서 남한 국민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자식들이 비참해진다라고 해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대외연락부 산하 문서가들에는 난파된 북한의 고정간섭들 명단과 미류북의 북한 노동당 입방하고 북한의 충성맹사한 남한 사람들의 명단 남한에서 북한 정권의 충성을 맹사한 종북세력들에 대한 수십만 건의 문건이 모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 비밀문건이 공개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북 자핵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라 강조하는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현 정부가 평화와 통일의 이름으로 김정은 정권을 살려서 통일을 막아야 저들이 살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한 국민들은 지금 그들에게 속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최근 북한 소식을 들으니까 북한의 옥수수 굵기가 초등학생 손가락 두께만 하다고 하면서 극심한 가뭄으로 올해 농사가 망해 주민들이 들들들고로 나기 직전인데 남한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의 위신을 다시 높여주었다고 해서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한이 좌파 정권 때 장마당을 응격히 통제하던 북한 보이부들이 보이원들이 남쪽에 우파 정권에 들어서니까 자기들이 탄압하던 장마당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장사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이 아닌 장마당에 충성하고 더 이상 수령이 아닌 돈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극심한 경제난으로 문을 닫았던 많은 군수 공장들이 자파정권 때 다시 가동이 들어갔고, 남한의 경제 지원으로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주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에 나와 총폭탄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고 하며, 남한이 지원해주는 쌀을 먹으면 남한의 쏠 총폭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남한, 남한의 그 자파 정권이 들었을 때는 장마당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배급을 주, 나눠주고, 그, 그런 군사 시설들이,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이, 뭐, 핵무기들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남한의, 남쪽의 우파 정권이 들었을 때는, 어, 장마당의 상인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오히려 장사가 더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파 정권이 있을 때는 장마당이 완전히 폐쇄가 되고,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장마당이 활성화 돼서 경제, 북한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좌파에서 좌파 정권에서 뭐 북한에다가 햇빛 정책으로 많은 돈들을 지급해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이 주민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북한의 정권이랑 북한의 군대에 다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이 그리스도기오 주체사상과 놀라운 이 논란 속에 취임 예배를 강행했는데조윤정 목사라고 향린교회에 은퇴한 분이 있고 전 NCCK 하회통일위원회 위원장, 현 유기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 대표인데 취임식에서 남한이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인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분단정신병의 결과다. 분단정신병은 자살률이나자살이라 형태뿐만 아니라 한 평의 아파트 평수를 돌리고 십자가 동탑을 높이는 올리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정신 착란증 환자를 대량 상상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대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북한의 남한과 대, 북한을 남한과 대등한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심지어 보수 교회 이영훈 목사가 북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북해, 북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은 그 제, 체제를 더, 떠받드는 이념과 사상을 인정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진철 향린교회 집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 핵심 내용이라면서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으로 결코 기독교 민중 중심의 정신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과 학문의 자유가 남녘땅, 북령땅을 오고 가며 서로가 다른 들어지지 않음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며 주체정신과 주체사상의 대화가 만개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목사와 그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어, 논리를 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이 시점에서. 그런 상황들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어, 도와주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어,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나몰나라를 하면 그건 바로 이 염소 무리에 해당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라는 염소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염소 교회가 될 뿐,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당연히 염소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형제들,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가 이 마지막 심판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바로 주님께 하는 노력이 되는 것이고 진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것을 어뭐 해석하면 개인별로 양인 사람들, 염소인 사람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족 단위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으로또 해석을 할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 어디에 속하겠냐? 바로 염소의 민족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핍박하는 민족도 염소의 민족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전 세계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의 어, 현황을 보셨지만 그만큼 어, 그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그 한국 교회에서도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죠. 아까 보셨지만 지하 교회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아까 이그향림 교회 그 목회 그 다음에 그 집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논란의 취임, 취임 예배식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20, 25장 35절부터 보면 주릴 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셨고 그러면 어, 북한이 군절했으니까 한국교회에서 막 퍼줘야 된다. 먹을 것을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파 정권에 주면 장마당 북한의 경제가 싹을 틀어드리고 어, 우파 정권에 들었으면. 어, 그것이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북한 경제가 시민 경, 주민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자파 정권 때 핵무기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탈북 모자가 아사 상태로 죽어갔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그 어, 탈북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본문의 내용이 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회의 그 구제나 구제 선교 그다음에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해방적인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구제에서 혁명을 일으키자 뭐 이런 해방신학이 아닌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그 형제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전에 어 초대교회 때처럼 부모가 잡혀가거나 숨겼을 때그 애들을 누가 책임졌냐면 교회에서 책임지고 교회에서 키워서 양육했죠. 그리고 그 교회의 가족들의 생계를 또 교회가 부양하고 같이 해줬다는 거죠. 그걸 또 지금 한국교회는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염소신자, 염소교회, 염소나라인 것이죠. 여기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 때 비유를 이야기한 건 마지막 때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 환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존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도와주면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제에 대한 사랑,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옥 가는 죄이고 어, 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고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 형제들을 버리는 일이 생길까 봐 주님이 미리 경고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며 어, 그 말씀하시죠. 주여주여하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도 늘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자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음에 처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도보는 와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염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 비슷한 예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경험을 해야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적응하면 종말적인관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영원히 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부자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자기가 늘 젊은 줄로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늘 건강한 줄로 생각하고 세상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문이닫으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 모든 족수에게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뭐어 성경과 복음이 어 모든 민족들에게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거의 끝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아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많은 뭐 교계에서 얘기하는 그 프로테지가 아니다. 많이 미흡하다. 왜냐? 진정한 천국보금은 침례원이 뭐라고 했죠?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천국보금인 거죠. 진정한 해계와 진정한 보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인원수 채우기 위한 성경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보금이 지금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한 천국보금이 어, 그런 민족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그래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내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고, 뭐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위한 것이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것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청복공공을 전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형제자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